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와또 공항에 왔어요 공항에 지방에 강의를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 정도까지라 해야 될까요? 뭐 울산, 부산까지는 웬만하면 공항을 이용해요 왜냐면 부산까지나 울산까지나 KTX가 잘 뚫려 있잖아요. 근데 그 KTX보다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 게 훨씬 빠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7시 10분 비행기고요. 그리고 에어버스, 에어 부산 비행기인데 38,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런데 KTX 표를 사면 어한 52,000원인가? 54,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어찌 됐건 가격으로 따지자면 한 12,000원? 13,000원 이상은 더싼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서울역을 저희 집에서 가는 가는 시간 울산역까지 가는 2시간 반의 시간 그리고 울산역에서 제가 가려고 하는 강의장까지 가는 시간 따지면 시간이 엄청 더 오래 걸린 거예요 한 5시간 걸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김포공항까지 택시 타고 잠깐 그리고 울산 공항에서 버스 타고 조금만 오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절약이 많이 돼요 예전에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나는 시간을 돈으로 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내가 부지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동하고 뭐몇 시간 이동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점점 갈수록 사람 몸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너무 잘,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안 되니까 컨디션이 좋게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자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동하는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목소리> 주변 구경을 찾습니다. 6시 55분, 울산으로 여행하시는 정상균 님. 지금 이제 울산 공항에 내려서 이제 강의 장소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 내려오는 비행기 내내 그냥 계속 잤어요. 그래서 <웃음> 계속 자는 바람에 눈눈감자마다눈탁 떴는데 도착이야. 너무 진짜 특장 거죠 결국엔. 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떻냐면 물론 기차 안에 기차를 타고 가면 이제 기차 안에서도 푹잘 수도 있긴 하겠지만 차라리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 기차 안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 훨씬 더 힘들단 말이죠 아무튼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건 그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도 먹고 할 만큼 어느 정도의 여유는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학생 때는 여유가 없었어요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또한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음, 기회를 찾아 나가야 됐을 때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시간을 돈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어, 시간이 없으면 무조건 몸으로 때우는 그러니까 버스를 놓칠까봐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도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버스를 타고 걸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부터 시간을 돈으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거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그리고 제제 건강한 모습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을 돈으로 삼으로써 훨씬 더큰 이득을 벌어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되었지만 무엇인가 기회를 잡고 그리고 성장해야 될 그때 타이밍에는 시간을 돈으로 살수 없었던 거죠 어쨌건 시간을 돈으로 삼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 건강 아무튼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하시나요 시간을 돈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은그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때우시나요 저는 그것이 다 타이밍에 따라서 어떨까 싶은데 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돈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해야지만 더큰 이익과 그리고 더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진짜 기회를 찾아 나가야 돼 있고 그리고 어. 가진 게 몸밖에 없고 그내 열정 밖에 없다라고 하면 최대한 시간을 돈으로 사지 않고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기회를 쏟아보는 거죠 어떨까요? 아무튼 오늘 강의 잘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